자 밤새 사냥한거 잠재력해방해놓고요 인내는 60렙 찍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시작되는 토벌온라인 맵에 있는 사막부터 이제 고독의 수환각의 사막까지 싹다 시작합니다 못가는 곳은 이렇게 동료로 보내시고요그 다음에 중간중간 골드 쌓일때마다 마석각인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로 탈거 소환수 살수 있죠 저번에 말했듯이 2만골드, 5만골드짜리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퀘스트를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화산메인캐 밀면서 펜귄드 돌림판 열심히 돌렸고요 루나트라 이제 토벌 하다 보면은 이 치력의 근원이 좀 쌓여있을 거거든요. 무과금들은 이걸로, 뽑은템으로 수집을 하고 여기서 이제 브렐란 뜨기 기도하면서 돌리는거죠 의뢰 퀘스트까지 같이 하다보면은 66레벨까지 금방 가고요 화산 메인캐 마지막에서 예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싶어서 아이작을 어 50개 정도 챙겨갔고요. 그리고 아까 뽑아뒀던 아이템들로 이제 차근차근 아이템 수집 넣어줍니다. 최대한 어쌔신템은 어쌔신 항목 따로 있는 걸 넣어주세요. 5강 6강 순서대로 있는거 이것도 만들어주고 여기 밑에 있죠? 아 6강짜리는 이미 있네요? 아 6강이 이미 있으니까 어... 나중에 합의를 하고 일단은 메인캐밀로 갑시다 들어왔다가, 자세히 보니까, 밑에, 지금, 데빌 체이서 안 채워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나갔다가, 데빌 체이서를, 다시 채우고 옵니다. 자, 데빌 체이서는, 이렇게, 사막, 잡기 쉬운 곳에 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메인캐를 도전했구요. 자, 앞에 잠몹 다 잡고 나면은, 이 볼칸이라는 중간 부스가 나오는데, 얘는 굉장히 쉬워요. 지금처럼, 이렇게 발 밑에 있다가 공격 타이밍 때 그냥 반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공격 타이밍은 몸에서 이제 파란 빛이 나오거든요 그때 반대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잡고 나면은 거의 풀피로 잡게 되죠. 포션 소모가 없어요. 얘는. 그리고 이제 최종 보스인 파밀라인데 제가 조금 때려보다가 한줄때 저번 공작에선 데블체서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향이 많이 되면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데블체서 바로 쓰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딜이 잘 박혀요. 저처럼 아르토만 마석에서 어, 치명타 명중 올리신 분들은. 그 라인에 인간형 추가 공격력 방어력도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밀라 잡을때 데미지가 더잘 들어갑니다 어? 생각보다 너무 허무하게 끝났고요 데빌체이스를 처음부터 쓸까 그랬네요 이렇게 화사한 최종 보스까지 다 잡고 나면은 말만 걸면 퀘스트가 전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브렐란 장갑을 받게 되고요 브렐란 장갑 받았으니까 이제 아스카탄 장비는 필요가 없게 되죠 이 장비는 이제 영웅 영원석으로 만들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무기에 넣을 보호의 영원석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어, 보자. 여기서 명중, 명중을 좀 더. 진화를 시켜볼게요. 어, 나이스, 한 방에 붙었네요. 다음에 비텐고원 이제 열리거든요. 다음 미션 비텐고원 들어가서 맵 전체를 열어주고 마무리했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에 남겨주시면 언제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